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자기 작업도 아닌데 이게 기한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돈 벌어야죠 <웃음> 10월 30일 안에 끝내야 돼서 아 31일 안에 끝내야 돼서 그린 그린은 용병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로써 이렇게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훈련 느낌이죠. 페인팅 훈련 이거는 좀 쉬운데 이런 건 테이핑해야 하 작업이 많은데 아... 그런 관 하면 이제 좀 꼼꼼해하니까 집중해서 아, 봐야 되니까 네, 너무 힘들었대요 하나 그리시는데 아. 그래서 나머지 아홉 개를 저희한테 바로 맡기신네아 고객님이 음. 음. 침이라 하신 분이라서 저는 제 작업은 이렇게 침이라는 작업이 아니라서 아 싼싱하게 만들어보 좋은 거 통에 넣는 건 대부분 다한두세 번씩 칠하고 남긴 건데 내일 바로 해야 할것 같아. 그 약간 그 ENTP가 그 뭐지? 펄스펭귄이라고 트 불리더라고요. 그그퍼스펭귄 아, 펭귄들이 바다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망설인데 이어첫 번째 뛰어드는 펭귄이 ENTP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래 내가 어쨌든 그냥 뛰어들어야 하니까 내가 해볼게 하고 뛰어들 는데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아이언맨 캐릭터를 원래 좋아했었는데 아이언맨이 나랑 같은 MBTI였어. 왠지 내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이제 악마라고 부르는. 캐릭터. 맞아. 근데 악마라고 왜 악마라고 불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제 주변인들 알수 있어요 자기는 모르더라고. 아니 나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단적으로 봤을 때 이기적일 수 있지만. 결국엔 모두를 위한 선택이였던 거. 거기서 이제 생자들이 발생하는 것 어쩔 수 없어 나와 <웃음> 케이팝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요? 네. 네 좋아해요 또 뭔가 노래랑 안무랑 무대랑 같이 세팅 복합적인 그런 걸 좋아해서 아 제가 또 약간 YG 감상을 좋아해가지고 또 블랙핑크 최근에 또 노래 나왔잖아요 어, 뭐 나왔지? 모르시죠? 퍼플인가? 퍼플? 뭐구나. 핑크 베놈이랑 어, 맞아요. 셧다운 또 블랙핑크가 또 코첼라 가서 열심히 라이브로 공연하는 거또좀 멋있단 말이죠 꽂히면 좀 하는데 관심사가 그렇게 막또 후하진 않고 <웃음> 자본이 들어간 비트 <웃음> SMYG 비트 <웃음> 그래서 인디 안됐잖아 오, 어, 그러네 <웃음> 그쵸 본인 안돼 영화, 영화도 약간 마블 이런 거좋아하고 어... 약간 저 약간 블록버스터 이런 거 좋아하고 예술대학교에서 찾기 힘든 스타일 어, 그죠 약간 매니아적이지 않고 다 대중적인 어... 거 중에서도 완전 핫한 거 어... 그런 거 좋아해요 더 나가고 싶은데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늦네요 <웃음> 그래서 어, 어.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아니요? 혹 먹어야 할요밥 먹을까요? <웃음> 바로 <가시면 되나요>? 네다 <웃음> 잘라.. 다 잘라 됐네 <웃음> 음식.. 음식.. 브이로그 같아요 그같오랜만에 <웃음> <웃음> 먹는거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이걸 보면은 눈 마주치는 느낌이에요? 어아 그렇게 안하는.. 안하는 게 좋아요 아, 안하는 게 좋다고요? 어, 저를 보는 게 좋아요 아이렇게 아, 너무 어. 이걸 어. 사놓으면 어. 사람들이 어.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웃음> 근데 계속 오게 되는데요? <웃음> 앞에 짐이 많아.. 여기 도 짐이 많은데? 짐 내리는 거 같지가.. 얘는 뭐, 찰리 살롱이라고.. 파티도 할수 있고, 노래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는 곳인데 이번에 팝업스토어 열면서 저희 NFT 파티를 같이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DP를 하러 갑니다. 음, NFT 자체가 대체불가한 토큰이라는 건데 사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너무 좀 어렵고 보통 우리가 소속감이 있으면 되게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라던가 이득이나 혜택이 있잖아요. 아,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이제 약간 가입하는 회원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회원권을 가지면 여기서 너희가 이런 정보를 얻고 이런 혜택을 얻을 수 있어 하고 이제 그런 네트워킹의 장을 열어주는 거고 그래도 그런 커뮤니티 기능이 조가되긴 해도 뭔가 아트워크이 나오는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발행되는 그 자체가 어쨌든 캐릭터의 형태니까 아트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제 만원 내시면 얼마 안 하죠? 그게 이더리움 기반이에요? 이더리움 말고 클레이튼 어... 지금 이제 그 시장이 좀안 좋아졌으니까 어... <웃음> 초보다 너무 안 좋아져서 느긴 했는데 네. 어떤 작업하는 누군지 소개해 주세요. <웃음>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주세요. <웃음> 그래, 제 어. 작업이 안나왔네요 어. 혹시 뭐 옆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나요, 제 어, 작업? 네. 아니요 아니야. <웃음> 이렇게 뭔가 지나가는 어. 게 있나? <웃음> 어, 어떤 작업 이렇게 <웃음> 그림 없이 갑자기 하려니까 어렵네. <웃음> 저는 이미지를 수집하고 그 이미지를 취사 어, 선택해서 어. 폴라주하고. 그 콜라주 한걸또해화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들이 약간 광고성의 이미지 그러니까 좀 유혹적인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채택하는 편이고 무의식적으로 캡처하는 버릇이 있는데 톡톡 튀고 강렬한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아이패드로 먼저 콜라주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이제 페인팅으로 옮기고 프린트도 하고 그리고 그 기록들을 영상으로도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기의 어떤 영역보다는 편집의 영역에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 자체가 어쨌든 자르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장면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요소들을 제거 제거 제거 제거해서 그냥 남는 부분들을 그냥 컴포지션하는 약간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는 형식보다는 제가 그냥 자르기의 형식으로 구성한 게 되게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광고 이미지 같은 캡처로 다 이루어진 수집물들이다 보니까 이미지일 수밖에 없고 그 이미지도 직접 보거나 뭐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빛으로 그냥 전달되는 이미지 저희가 보는 이 시선과 이건 이 스크린은 좀 다른 거잖아요. 본질과 스크린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순간들. 순간의 그 껍데기 정보만 제가 가져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껍데기에 그냥 흔적들이라고 생각하고 스크롤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라짐? 사라짐을 약간 소비한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소비하고 없애고 소비하고 없애는 그런 장면들. 그런 순간들 이 쌓이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감정이나 주관을 배제시키고 그냥 작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정서적으로 환기되는 건잘 없고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는다는 생각 오히려 제 이미지를 보면 어? 어떤 어 감정적으로 스토리가 보인다던가 이런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랩하는 순간도 스크랩할 이미지도 어쨌든 스크린으로서만 존재하고 이 본질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항상 본질이 제거된 그러니까 제 감정도 다 제거된 이미지 제 작업에서마저도 제, 내가 소외되는 걸 발견하고 나는 없다 를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이미지로 읽힐 테니 사실 뭐제 감정이나 스토리나 역사나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되게 하나를 되게 엄청 오랫동안 막 지그시 하는 스타일보다는 하, 하나의 어떤 뿌리가 있으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살기도 살고 작업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 편이죠 그리고 되게 파생적인 관심사죠 이제 이걸 관심 있으면 여기에 연관된 어떤 뿌리를 찾아서 계속 계속 파헤치고 약간 이런 편인데 근데 무관심한 건 되게 되게 무관심하고 되게 무심한 편이기도 하고 근데 관심사가 많으니까 덜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파악한 선 안에서 딱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저기 뭔가를 해보겠어가 아니라 제가 어느 정도 계획 안에서 아, 내가 이런 능력치를 가져야겠다 이러면은 뭔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대외적인 활동을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기획에서 주 업무를 맡아봐야겠다 하면 기획 업무를 내가 조금 피력해서 내가 뭔가를 해본다던가 이런 게 이게 다양한 경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을 위한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한 거라서 사실 모험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웠고 근데 좀더 모험을 하면 제가 더 잘하고 잘더 멋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그런 편이 아니라가지고 맞습니다. 모험이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이라고 표현 했지만 이거를 그 실천이라고 보면 그렇죠. 실천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맞아. 자기가 하려는 것만 하,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응. 하여튼 그런 게 보여서 직사님이 응. 어, 보통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만 관심 가지지 응. 뭐 이런 매체니 뭐 사업이니 이런 거 전혀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작가들한테도 작가들이 사회화 되려면 필요하다 어,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 작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알고 다시 저를 알아야 뭔가 더 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거 말고 자기 거에만 집중하는 게 있으니까 저는 그 대회 활동을 하고 예술가 집단도 있고 대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두 집단 사이에서 보면 은 저는 약간 하고집이라서 아뭐뭐 뭐 해야 한대? 뭐뭐 뭐 해야 한대? 이렇게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변 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협업이나 어떤 그런 그 에너지의 분배를 사실 예술가들이랑 있을 땐좀못 느끼거든요 저도 예술가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협업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알았고 이 경험들이 또 나중에 또뭐 다른 자체적으로서 뭔가 할수 있는 힘을 줄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요 근데 뭐 알아서 잘살것 같거든요 <웃음> 전 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 알아서 잘살것 같아요 물어볼 거 없음. <웃음> 타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웃음> <Okay. Yeah. 웃음> 근데 이이 아, 근에 말고 약간 말랑말랑한 그네 있거든요. 그런 게더잘 올라가요. 이런 그네는 조금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잘하시네요. 그치고, 그냥 재밌고. 근데 좋아, 추워, 너무 좋아요. <웃음> 너무 오랜만에 타는 거 같은데요? 음.